민족이 분단되어서 형제 자매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 본인들이 경험한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랑을 한국교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 가운데 그 중심이 한국교회의 분열이 있는 거고 불공정한 판결에 침묵하는 것에 그 중심이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적당한 시간과 물질 봉사로 구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부동산 문제는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믿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여섯 개 주제 중에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한국교회 즉 성전을 향해서 도적의 소굴이라고 하시는가 오늘의 시작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왜이 말씀인지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더러 도둑이라 하신다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려고 하지? 이 친구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천 퍼센트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성전을 향해서 도적의 소굴이라 하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설교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은 제가 2013년 한양도성 성곽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왜 한국교회와 서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했을 때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의 특성상 시청자를 내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술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시정지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서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호주 기독교 대학에서 상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주제 중한 가지가 직면입니다. 내담자, 즉 상담을 오신 분의 이야기를 잘 듣다가 그 언행의 모순을 발견하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줌으로써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도록 조력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직면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 보셨잖아요 말씀을 읽었더니 불쾌하다거나 또는 아, 왠지 들으면 불편함만 더 생길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쉬운 클릭 한 번을 하셔가지고 당장의 편함을 추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할 것 같은 마음, 그 불쾌할 것 같은 그 마음마저도 성령님께 맡기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생명의 선택을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의 핵심 키워드는 성전과 도둑 이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오늘날 성전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교회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우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가 되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이 앞선 두 그룹이 사용하는 공간 개념으로서의 교회, 예배당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때 성전, 헌금을 모금을 하고 또 특히 대형교회는 그 예배당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화려하게 짓습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곳으로서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신에게 드리는 흠없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신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죠. 신약시대인 오늘의 성전은 흠없는 제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죠.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런 쪽으로는 내가 예배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성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가 속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팬데믹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는 집에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이어서 도둑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두 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라 약속했던 이 솔로몬 성전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족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표현하심으로써 거룩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 4절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이 나의 집, 곧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세 번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요구하십니다. 역대하 7장 19절, 2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너희에게 준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세 차례나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포인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행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된 행실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고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지만 안전하고 펄, 평화로울 것이며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 그 거짓된 행실을 덮었고, 스스로를 정당화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현재 최진 이 상황, 이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그 본질이 말만 하고 행동하는 행동은 다른 남유다인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웃의 것을 율법이라는 합법을 사용하서 속이고 빼앗고 강탈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도둑들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도둑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도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여와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던 것이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족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천명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3절, 5절, 6절, 9절의 상반부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본문 11절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의 보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훔쳐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11절 말씀이 밝히 드러내어서 확증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근거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말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본문 3절, 5절, 6절, 9절의 상반부 그리고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여 5절,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6절, 이방인, 고아, 과부, 즉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면서 무죄한 자, 곧 억울한 자를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한다. 그리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아가서는 나는 권을 받나이다.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10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반복하기 위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속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예레미야 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곧 율법, 곧그 희년법에 따라서 모든 히브리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후퇴를 해요. 그 봉쇄를 풉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아 왕이 다시 풀어줬던 히브리 동족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들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치 군사적으로 싸울 군사를 얻을 필요가 있었고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싸울 필요가 없, 없어지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동족을 다시 노예로 잡아들인 거예요. 시드기아 왕은 애초에 이 희년법이라는 건 안중에 없었어요.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판단만 내렸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34장 15절에서 그렇게라도 했던 그 노예 해방을 정당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에서 31절에서 기록하기를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심이,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판결치 아니하며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도둑의 속을 또는 강도의 굴열 등으로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의 핵심은 동일한데요. 놀라운 점은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채찍으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셨던 그 부르짖음 여러분 아시겠죠.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부 말씀인 이 성전설교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믿으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는다면서도 그 명령 지켜야 될 내용은 내가 취사선택해서 지킨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랑하기는커녕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선교단체에서 기도하죠 일부 교회에서 북한 선교부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람만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이유를 격가지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어 물질 소유, 욕구,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것들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죠. 내 내면의 깊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 깊은 내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혼자 남겨져 있을 때나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가장 겸손할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 자유를 느꼈을 때 비로서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거고 구원은 더더욱 못 받은 것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 또한 역시 수박컷 핥기 식으로 자기가 잘못 사용하는 그 방법대로 물질 또는 봉사로? 그것도 적당한 물질, 적당한 봉사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잠깐 곁길로 빠졌는데요. 한국교회의 현실적이고 큼직큼직한 우리의 죄를 몇 개를 자복해보면 우선 레위기 25장 23절에 기록하기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 토지는 모두 다내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주택난을 일으켜서 국가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도 야기 이것이 이웃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또는 외면하기 때문에 세상에 부동산 열풍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주동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일상, 세상에서의 부동산 문제와 내 신앙생활과는 별개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약자를,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김회건 유명하신 김회건 김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권력자들과 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 이 플랫폼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악, 이 나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희생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외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의 아이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죽음,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 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리고 어, 새로운 약자들로 드러난 N4세대, 청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대가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다가 11조를 냅니다. 11조로 다시 말하면 예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법은 공정한가? 아니죠. 권력 유무에 따라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억울한 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죠. 돈을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불공정함과 불의한 그 재판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침묵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는 또 어떠합니까? 이념, 세대, 지역, 계층, 젠더, 종교, 조직으로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이 그랬고 젠더 이슈가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 희생의 재물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죠? 모습이? 이것을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고 할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의 다양성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공존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혐오만 있고 어쩔 수 없이 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세력을 억제하거나 나아가서는 제거하려고 하죠. 독식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국 교회의 모습도 저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민족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한 지 원수로 여긴 지 70년이 넘었어요. 2023년 내년 7월 2 7일 되면 휴전 만 70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 개신교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이 분단되어서 형제 자매들이 신음하는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 본인들이 경험한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랑을 한국 교회가 만들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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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라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민족 상황 가운데서 나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다? 결코 그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는 신랑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족의 굴렬로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도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11절에서 2절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여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믿으라. 또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으로 만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상기시키면서 내가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여호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맺은 계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면 신약시대인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미야 4장 4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노,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세번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레미야 30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번째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돌이킬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너나 하나님 잘 믿어 비판 난 비판하지 말고 라고 말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느꼈을 그 불편함과 또는 불안함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 그런 마음을 느낀 것을 복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본문 성전설교 말씀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대상 그리고 특정한 특수한 방법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은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셔야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또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동영상 영, 동영상 공유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